예, 안녕하십니까 어, 간단하게 평행키 어,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단순하게 이제 그 스케치하고 돌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을 할거고요 물론 수식을 통해서 글로벌 변수를 선언하고 그 글로벌 변수를 어,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구멍 종류 있죠 그것도 이제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설정하고 연동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 파일 하시고요. 저는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예, 평행키라고 하죠. 자 먼저요 그 변수를 좀몇개 만들겠습니다 도구 탭을 블 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양쪽이 둥근형인 ksb1311 나사용 구멍이 있는 평행키 양쪽 둥근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류는 많으니까 제가 샘플로 잡은 것뿐입니다 이걸 잘 응용하셔가지고 또 다른 종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키 몸체를 설계하실 때 기준 치수는 크게 두 가지죠. b 값하고 h 값입니다. 물론 챔버 값하고 길이 l 값선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 변수 어떤 범위를 범위를 가지는 변수를 선하기가 솔리드웍스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직접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글로벌 변수를 몇개 선을 하죠. 자 b라고 하고요. 음. 가장 작은거 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도 2로 하죠 이건 규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c값은요 어, 0.16에서 0.25인데 저는 작은 값을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l값은 6에서 20까지의 값을 범위로 가지는데요 저는 6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c값하고 l값은 뭐 수정이 가능한 수정필수사항 이라고 제가 어, 답변을 달아놓겠습니다 아, 코멘트를 달아놓죠 요거는 꼭 수정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확인 누르죠 그 다음에 치수 어, 이름 표시 하고요 주석에서 오른쪽 피처치수 보이게 하죠 윗면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에스키 누르셔가지고요 음, 라인 가지고 보조선 중간점선으로 해서 x축 y축을 각각 그리죠 장공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심점 직선홈으로 찍고요찍고 짓고 바깥쪽으로 한번 찍으면 되겠죠 물론 치수를 부과하는데 두번째 타입으로 치수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요 자, 이미 그렸으니까 저는 치수를 직접 구, 어, 입력을 해보죠 일단 여기 값이 b값입니다. 여기다 치수 이름도 변수 이름하고 같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한 다음에 글로벌 변수 b하고 연동을 하죠. 그다음에 어 여기 중심에서부터요. 여기 센터까지 요 거리 값이 어 l값이죠. 글로벌 변수 l하고 연동을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죠. 직접 서셔도 됩니다. 상타 한패로 L, 이렇게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이요. 어, 더블 클릭해볼까요? L 맞죠? 어, L 되있죠? 예. 자, 그 다음이요. 음,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높이 돌출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가죠.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서 글로벌 변수 바로 h 이렇게 연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하게 하죠 윗면하고 아랫면 둘다 잡고요 여기 동등거리로 하겠습니다 대칭으로요 여기도 글로벌 변수 c하고 연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형상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얘를 이제 얘는 이제 그 그렇죠. 여기서 직접 변경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 설계 변수 테이블하고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전에 구멍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나사 구멍이 아니고요. 어, 고정 나사용 그러니까 볼트가 체결되는 카운터포 타입의 구멍을 넣겠습니다. 자, ks, 구멍부치 볼트라고요. 어, 2, 2짜리는 m3입니다. 그러니까 m3짜리를 집어넣죠. 보통으로 하고요. 크기를 보시면 요정도 됩니다. 관통을 하죠. 위치는요. 자, 윗면. 어, 이거 엄청 큰데요? 음, m3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좀 규격을 바꿔보죠. 여기다가요, m3짜리, 그러니까 8, 7입니다. 음, 규격표를 보니까, 제가 규격표를 보고 있는데, 8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체머 값은 네, 0 2 5라 하겠습니다. 최소값으로. 그리고 l 값은요, 음 18에서 94인데 한3 정도로 하죠 그렇게 하면 이상없이 어,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됐죠 자그 다음에 구멍가공마압사 똑같이 KS 구멍부채볼트 하고요 M3으로 맞추겠습니다 관통 위치 일단 윗면 하나 찍죠, 찍고요. 점 찍는 잡은 끝내시고, 요 점이랑 요 모서리랑 동신 구석을 주면 되겠습니다.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바깥쪽 모서리 찍으면 되겠죠. 자,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이름 좀 바꿀까요? 여기는 어 이렇게 할까요? 고정 나사용 구멍.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일단 기본 샘플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자동 생산할까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b 하고 B 하고 h 입니다 아 근데 요게 잘 규격이 안보이죠 d1으로 되어 있죠 자, 일단 취소하고요 제가 이름 안 바꿔서 그습니다보스 돌출 예 있죠 찍고 요거 있죠 7번 더블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h 로 바꿔야겠죠 이렇게요 오케이 그걸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어 못하기도 마찬가지 되겠죠 요거 더블클릭 요 이름을 c 로 변경하겠습니다 을자저장하고요 테이블 이미 만들어진 거 있죠 요거 지워버려도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테이블 누르시고요. 자동 생성, 오케이 OK 하시고, 여기서 B하고 H 값만 저는 가져오겠습니다. 좀 키워서 볼까요? 음, 일단 이렇게 보면 작업하기좀 불편하죠. 그렇죠? 화면을 좀 키워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엑셀을 별도의 창으로 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빈곳 있죠? 클릭하면, 테이블은 생성이 됐는데 빈 테이블이 되겠죠 별도의 창으로 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취소하고요 사이즈는 100으로 맞춰 놓죠 그 다음에 전체 요거 누르셔야 전체는 텍스트가 아니라 일반으로 꼭 맞추시고요 그리고 요 줄은 어 방향을 새로 쓰게 했다가 다시 한번 새로 쓰기 누르면 가로가 되겠죠 전체 글자 크기 좀 줄이겠습니다 드리고요. 요가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조금 요두 개의 이런 숫자로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어 여기에 값을 넣어야 되겠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넣을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렇게 형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요러 요 형식은 실제로 그렇죠 어 글로벌변수를 쓰지 않을 때는 요 형식을 쓰는데 글로벌변수 쓴다고 그러면 이 형식을 쓰면 안되고 이 형식을 써야 됩니다 달러 값 골뱅이 변수 이름 골뱅이 수식 그러니까 b h 요 값만 달라야 되고 값 수식이라는 글자는 동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대로 예, 복사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만들어 보죠 넣어 다음에요 키 하고요 어, 가로 열고, 됐죠? b 까지 쓰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어. b 하고 가로 열고요. M% 퍼센게 문자열입니다. 쌍탐이을 묶고 다니기는 문자열이라는 얘기죠. 여기. 그리고 M% 퍼센 가로 닫고, 곱하기 h. 가로 열고, 이렇게요. 이거 토차로 바뀌는데, 이거 다시. XH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2 찍고요. 엔퍼센트 가로 닫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좀 구분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숫자 2하고 숫자 2는 여기 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거고, 나머지는 문자열입니다. 그 사이사이를 요 문자하고 요셀 값하고 붙인다. 엔퍼센트가 그 어, 풀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완성이 됐으니까요. 더블 클릭. 아니면, 아, 잘안되나 그럼 찌익 끌어가지고 끝까지 여기까지요 됐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어또 하나는 이제 구멍 사이즈입니다 구멍 사이즈는 여기 사이보다는요 일단 저장을 하죠 예뭐더볼 필요 없죠 아니요 하겠습니다 설정이 쭉 만들어지죠 예 이런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한번 55로 바꿔보죠 더블클릭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멍도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딜리트키로 그러면 이제 쓰고 싶으면 시그만 누르셔가지고5 5는 바뀌어 있으니까 C값하고 L값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 10하고 8자를 쓴다. 그러면 10하고 8자리요.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시그만 들어오셔가지고 어, 18일 때는, 어, 얼마짜리였죠? 요게, 챔버 값이 0.4입니다. 규격 보니까. 그리고 L 값은, 어, 22에서 114이니까, 뭐, 30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두 개의 값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 폴트 규격도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보도록 하죠. 여기요. 자, 요럴 때는요. 이거를 별도의 창으로 여시면 안되고 그냥 내부에서 편집하는게 좋습니다 테이블 편집 하시고요 취소 하죠 왠지 모르겠는데 눈이 잘 붙습니다 이렇게 봄이 잡고요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바꾸기 눈한 다음에 모드 바꾸기 원래 숫자로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빗금을 꺼셔가지고 이렇게 이동도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 뭘 추가하냐면 고정나사용 구멍을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달러 하시고 HW 이거는 대문자로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하시고 골뱅이 음 이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고정나사용 구멍 이렇게요. 아시죠? 어 근데 이제 여기다 직접 쓰기보다는 밖에 한번 찍을까요? 빈 공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음, 아 고정이죠. 고정. 구정이 아니라 <웃음> 아, 신정내리면 모르는데 구정도 <웃음>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이름부터 일단 변경을 하죠. 여기가 고정입니다. 고정 예, 저장하고요. 아, 아니 하죠. 여기 왜 그러냐면, 넌이 자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넌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테이블 편집하죠. 일단 취소하고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있죠. 쉬운데, 여기 컨트롤 F 누르셔어가지고 모두 바꾸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넌이라는 수식을 공백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창으로 열면 이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는 어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 여기 없네. 제가 따로 저장을 안했나요 자, 몇 가지만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잘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거니까요. 캡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시고요또 네, 바뀌어 있어요. 자, 다 m3으로 되어 있죠. 왜? 처음에 m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음 7까지는 없습니다 딜레트 키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에 8부터 M333 3. 어, 여기가 이제 4, 5, 3입니다 4, 5그 다음에 5입니다 자 5, 5그 다음에 5가 3개네요 이런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6이 3개입니다 여기 까지 해보죠. 6 6 6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몇 가지만 테스트해보죠. 빈곳 누르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어, 수식에서 설정을 바꾸셔도 되겠고 여기서 설정을 바꾸셔도 됩니다. 수식에서 여기서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 12의 8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의 8 더블 클릭해 보죠 어 근데 여기서는 잘 나타났던 구멍이 여기 12의 8이 오니까 안 나타나죠 왜냐 특정 설정에서 뭔가 피처를 추가해 버리면 그 설정에서만 이 피처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피처 설정 하셔가지고 여기서 일일이 다체크해자기보다는 위에 기능 억제 있죠 글씨에서 마우스 오른쪽 설정안함 그리고 어, 적용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설정에 와서도 이 구멍이 살아있는게 보이시죠? 이 구멍 사이즈도 바뀌는게 보이죠? 예,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더블클릭 하시면 되는거고요 아니면 여기 수식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10의 8로 바꿔볼까요? 예, 10의 8로 바뀌죠? 거기에 따라서 어1 2의8 같은 경우에는 이제 M4입니다. 실제로 M4로 바뀌어 있는지, 이걸 한번 피처 편집에 들어가 보면 여기 M4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X4죠. 근데 이제 여기 이름이 M3, 처음에 M3을 찍었는데, 이게 이름 자체가 이제 M4로 바뀌거나 M5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냥 고정나 사용 구멍으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죠 자, 저장 어, 좀 정리를 해보죠.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제 뭐 그렇죠? 자동화된 방법을 또 하실 수도 있죠. 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표준품을 만들어서 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글로벌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어 상관없어요. 그렇죠. 디자인 테이블하고 연동만 하셔도 그러니까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만 하셔도 뭐 충분히 어,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변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거 글로벌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하시고 이 글로벌 변수하고 형상하고 연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변수 테이블만든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설계변수 테이블을 통해서 구멍을 제어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드시 이 설정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거 안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hw 다시 사이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엑셀을 별도의 창으로 열던 내부에 열던 숫자가 자꾸 이렇게 앞에 넌이 붙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차에서 바꿔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일단 내부에 열면 이렇게 음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자, 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건요 저장할까요? 어, 다시 열어보자. 평행형. 별도 열어놓죠. 그 다음에 새 파일 어셈블리로. 잠시 닫고요. 수직 배열해보죠. 어, 여기서 이제 그 어셈블리에서 부품삽입 또는 여기서 직접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미 열려있다 그러면 요걸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또는 찍으면 요렇게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만약에 아까처럼 87로 바꿔볼까요? 87이 어디있나요? 87 오케이 하면 87로 바뀌 되겠죠 근데 구멍 사이즈가 정확히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파트 편집하고 내려와서요.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됩니다. 하고 여기서 구멍 편집 들어오면 M3으로 바뀌어어야 되는데 이렇게 M3으로 바뀌어있는게 보이시죠? 물론 여기서도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B하고 H값만 바뀐 것 뿐이니까 L하고 C값은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도구... 창을 여셔가지고 여기서 여기 87이니까요 87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값이 0.25 입니다 그리고 L 값은 16 18에서 94이니까요 한 40정도 될까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다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평행키를 자동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그렇죠 평행키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요런식으로 그 수식하고 설계 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나은다고 그러면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퍼블리셔 설정 출판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걸 이용하셔가지고 또 자동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요 상황하고는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아무도 안뜨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이 되면 아참 그 수식 있죠 수식을 통해서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면 이게 아무도 안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떠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형상이랑 형상치수들이랑 서류벤스 테이블하고만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개념도 있을 수있고요 하여튼,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더 응용하셔가지고, 어, 요거를 수정하시면, 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